일부러 비싸게 두개다 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아니 스택이 많이 없어서 안 죽, 와! 야, 이게 죽는다고? 어. 그레이지를 지금 조금, 어. 어. 와! 스택 많이 안 써있고, 역속인데, 94,000? 4천? 만만치 않은 데미지 진짜. 둘다 생철이에요. 아이템 둘다 생철. 이거 봐봐, 27,000 이렇게 나와야 돼, 거든 근데 다이애는 그냥, 훅 때리는데, 역속을 때리는데, 막, 일성이 8만 막 나오고 이런다고. 약간 더원 형님, 배터리 같은 게 나갔을 그런 정도 빗 나오는 거잖아, 지금. 자, 들어갈게요. 다 죽습니다. 연반이고 나발이고 이건 임마 핵폭탄이야. 뽕! 백만. 하이쿠. 오늘 여러분들이 또 신청해주신 아주 멋진 신컨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더블 부부 기입니다자원 부부 투 부부 이두 이 부부는 다 좋은 캐릭터들이라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뭐 컨셉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저분도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 자 일단 우리는요 이렇게 갈게요 아다닥 파다닥 까지 일단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뽕뽕풍빡자 일단 다이앤의 남편이 나서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때리면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안멜여 부부인데 거기에 지금 다이앤이 친구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서브에는 누가 있을까요? 서브에 각킹 있으면 저쪽도 더블 부부댁기라는 얘기인데 크레이지러시 빡! 자이 정도 오고요 아, 파파파까지 자 뭔가 플레이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죠? AI인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킹 필살기 만들었고요 어... 어... 기절 같은 거 시킬 수 있는 게 옆으로 도발 끌었고요. 그리고 그걸 또 깨고 기절시키 옆으로 하기도 힘들, 힘들도록 보막까지 쳐놨습니다. 야, 이거 되게 괜찮은데? 그냥 약간 컨셉이긴 하잖아. 컨셉인데, 그냥 애들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잔머리 좀 그리다 보면 막 좋은 상황이 나와 연출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막 붕붕붕 서로 막 돌리고 있는데, 훅! 꽉하 정당하네요 자 일단 부활로 한 명이 살아난 것 같고 어, 야, 다이앤 피살기 어, 야, 치, 한 마따 볼게요 치보세요 다이앤 스택 많이 쌓였나? 치봐봐 임마 <웃음> 우리 킹보막 세죠? 워낙 세게 때려가지고 보막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암메라 어! 아! 야, 안멜니 방금 옥수수 세게 때린 것 같은데, 그 밖에 못 치겠나?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브가 저거거든? 서브가 저거라서 요거 이제 풀업보고요 요쪽에 암멜에다가 요거 한대 때려볼게요. 이번에 지금 우리 돌좀 올라와 있거든? 파파 파. 양님 가만 좀 있고, 한번 가보자. 팍! 폭스! 16만 0천 카메라 어때? 빨리 서둘지 않으면 네 몸이 다 부서질 수 있어요 자먹어지 코멀이었나? 코멀 아 제가 그때 보여드린 그 컨셉 하신거구나 비싸게 빨리 가져가는거 어, 남편 버프는 없네 남편 버프까지 있으면 더 끝내줬을텐데 충분히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야다이앤이 진짜 끌고 때리고 끌고 때리고 다 하니까 부 72만 8천원 봤나? 자 계속해서 열트 들어갑니다. 어 여대. 오 허어, 33만 2천인데? 자 일마한테 지금 약자로 지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약자로 지키면 안 된다. 바바바바바바. 자 우리 세개 들어갑니다. 영척 셔스티버 폭스폭스폭스아수하. 자, 요 정도 보마. 일단 요 정도 보마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고, 우리 저여일 남편 서브에 지금 안멜이라고 들어있거든요. 우리도 여참 암멜티 나온대. 어? 우리 더블 부부 덱이라 가지고 앞에 부부 깨지면 뒤에 부부 완성된다. <웃음> 저금사람이다 합치죠. 못 막으면 내가 죽죠. 자, 막을 수 있습니다. 피사의 4 칸, 막았지. 인정. 야 막으면서 우리뭐 한다? 돌린다. 야, 역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다이앤 필살기를. 야 이것이 무엇이다? 더블 구부 <웃음> 덱입니다!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때요, 여러분? 이거 어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컨셉으로 해봐달라는 덱들이 다 찐덱들이 나오고 있어. 컨셉 덱인데. 자, 계속해서 다음 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319,000. 예, 찐득들 많이 만나고요. 할고 들어있는 찐득입니다안멜더원 자, 우리 찐득들 반갑습니다. 자크닥, 자크닥.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남편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남편이두 두두둑 치면서뭘 하기 위함이다 우리 보막을 치기 위함이다 보막을 치고 있고요. 그럼 가능성이 어디로 열리노? 우리 남편 필살기 가능성으로 좀 가다가 여차하면 우리 다이언 필살기로 갈 수도 있고 다이언 필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일 쪽이 잘풀리지 지금? 그럼 여을 합치가지고 기절로 막으면서 보막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어, 뭐가 지금 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와, 사람이구요. 예, 판단이 되게 좋죠? 좋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자, 붕붕이, 도 돌리고, 보호막 도칩니다. 자, 요거 킹 필살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막으려면, 그냥 각킹 머리를 뽀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내가, 아, 와이프가 지금 돌리고 있어. 자, 보막은 걷을 수 있지. 어? 잠깐만. 전체기 하나 더 있으면. 막았네? 아 잠깐만 한한장한장더 있나요 혹시? 자못 막았습니다 <웃음> 약간 약간 약간 어둠 치을 뻔했대. 근데 봐봐 어 이게 바로 여열이라는 지금 절친 부부 커플까지 와 있다 이게 절친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아 카킹으로 치면서 버팔 올리고 뿡 때리면 이제 다 죽는다. 와, 근데 지금 여열이 방금 되게 역할을 했어요. 그죠? 보막도 깨고, 패는데, 부활로. 아니, 그냥 애들 자체가 전부 다 올스타라가지고. 마, 저기서 이제 갓킹이 죽었어. 그럼 뭐, 안멜이 나타나가지고, 또 새로운 부부들이 완성이 되버리는 갓킹은 뒤로 빼고, 안멜 앞으로 내도 돼. 약간 지겨워, 이제 갓킹. 그러면서 싹 바꾸기도 하고, 여열 자리에 안멜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열 자리에 안멜이 나오면 딜러가 너무 많이 겹쳐서, 그리고 갓킹이 이제 전체에딜러라가지고 안멜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 있긴 할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유틸이 좋으면서 한명 딜러를 받쳐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다이앤는 어땠다? 다이앤는 받쳐주는 탱커인 줄 알았는데 여차하면 다이앤는 다 끝내 볼 수도 있어 오, 피사3 나올 때 봤지? 진 뭐, 쓰나미로 덮쳐가지고 투자뿐. 와, 요것도 덱 괜찮네. 여러분, 어, 신청 많이 주세요. 또 댓글로 신청 주시면은, 고통받을 자신이 없는데? 신캐 리뷰하다가 고통 뭐 샷건 치던 그런 날들은 이제, 옛말이다. 봐봐봐, 야, 인내 뜬다. 인내. 우리 다이앤한테는 앙, 앙. 그렇죠. 이제 갓킹의 모습, 목숨, 목숨을 노려야 되겠지. 아까 그분처럼. 좋은 선택이거든요. 사실 갓킹이. 정말 무서운 친구지만 약간 몸이 약간 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안멜로각킹 때리볼 때 기분 참 괜찮거든요. 그러나 어떻다 지켜준 여자가 두 명이나 있어. <웃음> 어각킹 패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그냥 패가 좀 이득 보는 쪽으로 많이 그냥 써버렸습니다. 착착 붙게, 착착 붙으면서 이거 셀수 있어요. 빡 62,000. 좀 스택 많이 쌓였으면 저런 걸로더원 잡기도 해요, 봤죠 우리? 자 돌리고 있고요. 야각킹 패가 한 장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끝났죠, 벌써? 자, 오케이. 나이언 탄탄합니다. 한대 맞았는데, 그 피가 뭐, 깎이질 않아요. 필각 하나 해주고요. 호도도독 치면서 필살기 만들었고요. 보막까지 하나 쳐놓을게요. 끝났다. <웃음> 다이앤 필살기에, 야, 부부가. 부부 필살기 완성됐어요. 서로, 부부가 서로 양보하겠어. 오빠 가 칠래? 내가 칠까? 아, 아이, 뭘로 죽이지? <웃음> 야, 이거. 아니, 지금, 그걸 모방을 뚫었다 하더라도 지금 섬을 가지고 뭐뭐뭐 뭐, 뭐 하겠어 어 우리 아내가 먼저 한번 나서 주고 너무 즐기다가 혹시 아예 다 죽어 이거는 안 죽을 수가 없어 <웃음> 일부러 필살기 두개다 보는 거야 이렇게 아그지 아직 스택이 많이 없어서 안죽와 야 이게 죽는다고? 야 스택이 지금 많이 없었어. 저돌뜬거 봐봐. 돌멩이가 아주 머리할 수준이잖아. 근데 이딜 나온다고? 아이고 남편 비사기도한번 보겠구나. 본데 안 죽어요, 그죠? 안 죽지. 뭐 그래도 쓰도록 하고요. 이제 이싸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뻥둥3십만 크레이지를 지금 조금 어. 와 스택 많이 안 써였고 역속인데 구만 0천 만만치 않은 데미지인데 진짜. 크레이지 러쉬, 일성, 빡, 8만. 봐봐, 원래 이제 여열 것도 200%잖아. 200%고 동속이고 이래가지고 제법 매석게파박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어느 정도 딜이다? 둘다 생철이에요. 아이템 둘다 생철. 이 봐봐, 27,000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다이언은 그냥 훅 때리는데 역속을 때리는데 막 일성이 8만 막 나오고 이런다고. 내가 말안 해도 알겠지? 이거는 되게 센 겁니다. 약간 더원 형님 배터리 같은 거 나갔을 때 그런 정도 딜티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게. 자 마지막 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연방까지 다양하게 만난다 좋은 모습이죠 자, 우리는 또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스타트는 보막으로 팡팡 파크 다운 쏘퍼빠라락 근데 내 느낌에 만약에 지금 킹 패가 좀잘 뜨면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다이엔 패가 잘 뜨면 다이엔 합치면서 봉돌리면서 다이엔 쪽으로 이렇게 먼저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이엔 쪽으로 가면서 킹이 그냥 일성으로만 던져도 보막 좀 치지니까 아니면 열 보막 하나 더 씌워 놓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좀. 더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제일 별로인 거는 여엘 패가 두장 뜨는 게 제일 별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뭐 여엘 피사기 빨리 가가지고 반사판 가지고 설치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게 아니죠. 자, 이렇게 킹크를 써보나 하는데 킹크안뜰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무조건 좀 약간 필살기 기계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필살기 만들 게 많죠. 테리보가드가있었을때 필각은 잘한 편이겠고, 자, 저거는 이제 킹으로 치면 안 돼. 된다, 그죠? 킹을 괜히 치주면은 필각 되니까 어 이렇게 다 저절로 합쳐지면서비상게 만들을 거고요이니좀 음, 가만히 있고, 어 지금 가만히 있고. 크렇치 아하! 한대 맞아주고 전마를 먼저 기절시키고 그다음에 뭐킹그 다음에 뭐킹그스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뭐장관없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킹비싸기 얼마나 센는데 <웃음> 다이앤 나온 뒤로 제가 킹한테 좀 다시 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한동안 암매한테 빠져있었다가 다이앤이 나오면서 킹이 진짜 개 좋은 것 같고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 말고 평소에도 되게 지금 킹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호도독 치면서 자, 보막으로, 보막고프 한번 일으키고, 자, 들어갈게요. 다 죽습니다. 연반이고, 나발이고, 이건 임마 핵폭탄이야. 뽕! 백만. 어? 연반 살았네. <웃음> 연반아. 야, 연반이고, 나발이고, 대단하다, 연반도 진짜. 필살기 백만 터졌는데, 연반 살고요. 그러나, 추가 타격이 있다는 거. 컨셉 덱인데도 다, 다 재밌는데? 리뷰하다 지, 진짜 찐으로 열받았을 때도 있거든, 진짜. 아, 씨, 개 짜증나, 씨. 이럴 때도 있거든. 이거, 내가 너무, 시... 시원하고 재밌다, 지금, 요즘. 와, 야, 다행일 것, 잠깐만. 어떻게 되노? 야, 삼성 두 장인데? 이렇게 되면? 삼성 한 장? 삼성 두 장! <웃음> 야, 죽지 말고 끝까지 맞아줘야 돼! 아, 크레이지 러시아! 1 3 8 0 어, 안 죽겠는데? 이거? 와, 199,000, 만 13만에 19만에 해서 합이 33만 정도. 한 33만 터졌는데 안 죽었어. 와, 세팅 좋은데요? 피통이 37만이었구나. 이거 안 죽었지. 즐거웠습니다. 저렇게, 아, 남편을 지키지 말고 아내한테 양보해라.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아. 아씨 일상으로 쓸걸 어쨌든 두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여보가 죽일래? 내가 지길까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한판이지 않았나 우리 원작에서 흐뭇함을 느끼던 그런 기분을 무시는게 느끼는 우리 단쪽 부부는 뒤에서 조금 쉬면서 충분히 괜찮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댓글 도 주시고 굿바이